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어, 아침부터 좀 많이 바빴고 그리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이제야 좀 찍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미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요. 지금 신한은행입니다. 이제 신한은행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또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이런 뭐 포스터라든지 뭐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것들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게 됐어요. 뭐 예쁘게 만드는 거는 누구나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할수 있죠. 근데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직장인 분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은 일주차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총2 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단 쉬는 시간이니까 조금 있다가 점심 시간 되나 조금 있다 또 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일단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를 위쪽에다가 좀 이름은 적어야 되니까 여기 아래쪽에다 이렇게 그볼게요 이렇게.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색깔도 다 맞춰가지고고. 이번 주도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 주도 강의하고, 이런저런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줄 것 같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꿔가시면 사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는, 어, 제가 강의를 하는 곳인데, 생각보다 또 뷰가 괜찮네요. 지금 이제, 제가 점심 먹고 이제 2시간 남았어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다뤄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디자인을 할수 있는, 그걸 만들 것인가, 뭐, 여러가지 만들 것인가를 알려드리는데,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가, 단순하게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아자, 아기자기하게 주아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직장인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가 여태까지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시도해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거랑 다 연관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강의를 하면서도 되게 즐거워요 왜냐? 그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잘 따라해주시거든요 이번 강의 2시간 남았으니까 일단 잘하고 일단 끝나고 나와서 다시 카메라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것을 이제 비주얼적으로 훨씬 더 예쁘게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시기 전에요, 꼭.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강의가 끝났고요.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빨리 집에 들어가서. 저는 오늘 브이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